마스터왕 예법특견 전기마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바로! 제이배의베 비장할 게 뭐가 있어요 평소에 수연하던 대로 하시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약간의, 아주 약간의 긴장감을 갖고 심사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, 준비! 자, 기분마다 시작! 처음 들어왔을 때 생각해보면 유연성이 진짜 많이 벌어진 같아요.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련했던 성과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. 네, 스라죠 입식 타격 스타일이 좀 거리를 두고 주로 복싱 스킬하고 발차기도 그 초대차기 혹은 후려차기 일러들였다면 예쁜 테켄 스타일에서는 거리가 좀더 가까워지고 네,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너클 파트로만 때리다가 손바닥으로 때리고 뭐팔뚝으로도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거리가 좀 좁혀지죠. 거기에 따른 거리 변화에 대한 적응을 해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네. 네, 그리고 태질까지 같이 다 연결 지어서 네,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음. 스스로 시설을 마치겠습니다. 자, 로늘은마늘은오늘마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오